밥도둑 먹어볼까 좋아하는 도둑들만 모았지 한입 또입 먹을수록 아쉬운데 너무 행복해 공싸던데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자 오늘의 밥도둑 입장해주세요 다음은 절로만 깬 새우장 간장 <웃음> 오렌지 생연어장 헤이리 살로만깐 새우장 그리고 꼬막장 그리고 밥! 제일 중요한 밥 자! 가보죠!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밥도둑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장 먼저 와... 이...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새우살 진짜 달다 소리가 다른게 느껴지세요? 식감이 완전 달라요 얘는 생새우의 오독오독한 식감인데 얘는 양념에 좀더 절여져서 그런지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식감인데? 다시 들려드릴게요 음 맛있다 달하면서 매콤하면서 감칠맛 폭발! 이번엔 꼬막! 왠지 꼬막장은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 와 꼬막은 비빔밥이네 맛있다! 오늘 시켜먹은 데는 깔끔하고 비린내 안나고 좋은데요? 아~ 이제 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사실은 해병대 모 부대에다가 밥도둑을 좀 기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 지난번 국군에날때 훈련도 했고 또 제가 그 정보장교할 때 저희 작전장교님께서 지금 대대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겸사겸사겸사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간장을 할지 양념을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진짜 밥도둑은 양념이 맞거든요 양념이 짭조름해가지고 좀더 고급진 느낌은 간장이라서 사실 양념류는 군대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간장에 절인 뭐 이런 거는 잘 먹기 힘들잖아요 어... 뭘로 하지? 일단 먹자 리필 짠!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또 행복한 먹방이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먹으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10kg 정도를 한달좀 넘게 빡세게 해서 쫙 빼긴 했거든요, 운동하면서. 어때요? 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좋아요 1000개당 1kg씩 추가로 더 빼겠다 해서 원래 목표였던 90kg에서 좋아요가 14000개나 달려가지고 76kg까지 빼야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각 잡고 한번 딱 빼면은 76 되는겨. <웃음> 저의 다이어트를 응원한다면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어? 나중에 다이어트 다 성공하면은 제가 어떻게 뺐는지 뭔가 저만의 비법이나 노하우도 같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테니까요. 지금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화이팅하시고 조만간 다이어트 영상으로 찾아뵙죠. <웃음> 안녕